네. 14강입니다. 자, 마이너 키의 다이어토닉 코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마이너 키에는 어 메이저 키와는 달리 세 가지 마이너 스케일이 있는데 어 그중에 마지막 멜로딕 마이너 스케일을 배우겠습니다. 자, 멜로딕 마이너 예. 바로 우리나라 말로는 가락 다음계 또는 선율 단음계라고 할수 있겠죠. 네. 음. 자, A마이너키를 기준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A마이너키가 라부터 라까지 올라가는 거죠. 네. 라시, 라시, 도레미, 파, 솔, 라.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 화성다는 개는, 지난 시간에 배운 화성다는 개는, 그러니까 하, 하모니 마이너 스케일은, 라시, 도레미, 파, 솔을 샵시켜서, 일곱 번 점을 샵시켜서, 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배우실 멜로딕 마이너스케일은 샵을 한군데 더 시킵니다. 바로 6도음도 샵을 시킵니다. 그래서 라시 라시 도레미 파샵 솔샵 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이 뒷부분 뒷부분 쪽은 메이저 스케일하고 똑같습니다. 메이저 스케일이 7,8이 일곱 번째, 그러니까 7도랑 8도가 반음이고 어, 6,7은 온음이고 어, 또 5,6도 온음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음, 이 뒤쪽이 뒤쪽을 완전히 메이저 스케일처럼 만들어서 어, 보통은 우리가 멜, 그 메이저 스케일에 익숙하기 때문에 선율적인 거든 그래서 멜로디를 그 솔로나 어떤 멜로디를 하기 좀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뒤쪽을, 이 앞쪽은 어, 2도와 3도가 반음이기 때문에 마이너 느낌이 나는데 이 뒤쪽은 메이저 스케일 느낌이 나도록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멜로딩 마이너 스케일이다. 가락다는 게 또는 선율다는 게 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음~ 멜로디가 이렇게 음이 올라갈 때 음계가 올라갈 때는 샵을 붙이지만 다시 라시도레미파샵 솔 샵, 라 했다가 다시 내려올 때 다시 라 라부터 다시 낮은 락을 내려올 때는 이샵 시킨 것을 다시 다 원래 음으로 원래 자연 단음계와 똑같이 내추럴 마이너랑 똑같이 그냥 다 떼버립니다. 그러니까 라솔 파미레도시라 이렇게 내려올 때 멜로디가 하행으로 갈 때는 그냥 일반 내추럴 마이너를 쓰고 멜로디가 상행 이렇게 올라가는 스타일일 때는 샵을 붙여서 음정을 잡기 더 편하게 만든 것입니다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실제 곡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는 나중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어토닉 트라이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 파와, 모든 파와 모든 솔에 샵이 붙어버리면은, 이 다이어토닉의 변화가 많이 생깁니다. 예. 자, 보면, A 마이너. A 마이너는 똑같죠? 그냥, 일, 그, 내추럴 마이너랑 똑같습니다. 근데, B가 달라집니다. 여기가. 여기가 원래는 B 디미니이였거든요 근데 자연다는 계에서 그러니까 내추럴 마이너에서 b 디미니이었는데 지금은 B마이너로 이 파에 샵이 붙으면서 어, B마이너가 돼서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A마이너, B마이너 이렇게 되어버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음도 소리 이샵 되면서 3도 가성도 소리 이 샵이 되면서 어, C 오그먼트가 됩니다 이런 도미 솔이 아니라 도미솔샷 이렇게 돼요 자그 다음에 네번째 4도 화성은 D D마이너 였습니다 원래 자연단는 게에서는 하여튼 자연단는 게는 여기에서 샵을 다 떼시면 돼요 근데 여기 D마이너 였는데 D가 돼버렸어요 D코드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코드도 E 마이너였었는데 E가 되어버렸죠. 이건 화성 단음계 그러니까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과 똑같습니다. 예, 여기가 이것도 똑같죠. 예, 음, 그래서 E가 되고요. 그 다음에 F#dim. 예, 원래 여기가 F였는데 일반 단음계에서는 F#. -diminish. 디미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샵라도 파샵라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코드가 7도 화성이 역시 g 그냥 g 코드 였는데 g 샵 디미니시가 됩니다 그래서 솔샵이 되고 그 다음에 시레가 붙어 버려요 그래서 이런 느낌의 A마이너 B마이너 C오그먼트 D E 그 다음에 F샵 디미니시 G샵 디미니시 그 다음에 예, A마이너 이런 느낌의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디미니시가 음, 두개가 생겼고 마이너가 음, 많이 없어지고, 이렇게 메이저 코드가 많이 생겼죠. 예. 자, 그 다음. 다이어토닉 세븐스. 그러니까 7도 화성이 되면은, 이제 이름도 더 복잡해지고, 어, 굉장히 코드가 좀 어려,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기보도, 기, 호도좀어렵고요 이름도 좀 어려운데, 하여튼, 어, 이, 마이너스케일에서는 하모닉 마이너도 그랬지만 이 멜로딩 마이너도 이 일곱 개 코드를 전부 뭐 트라이어드, 트라이어드나 또는 이 세븐스를 전부 일곱 개 코드를 다 많이 쓰는게 아니라 어, 특정 부분에서만 잠깐 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때 그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어, 다이어토닉 세븐스의 첫 번째 코드는 원래 원 마이너, a 마이너였는데 여기 소리 추가되는데 또 샵이 붙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러면서 이리의 샵된 부분은 장칠도기 때문에 메이저 세븐이라고 이렇게 붙게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 메이저 세븐이라는 코드가 나옵니다. 에이 마이너 메이저 세븐. 근데 여기 m이 더블 되니까 괄호로 이렇게 구분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음, 괄호를 안 쓰고 그냥 대문자로 이렇게 대문자로 이 s m m과 대문자 m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A 마이너 메이저 세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원래 그 마이너 코드에는 이장 음정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좀더 하기 위해서 샵 어, 세븐이다. 어,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 스케일에서는 단칠도가 기본이기 때문에 단칠도를 7로 보고 이제 샵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어, 메이저 7을 샵 7으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자그 다음에 어, 두 번째 코드는 음, 여기 이 B마이너에 라만 추가한 거니까 그냥 7만 붙어버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코드 세 번째 코드는 음, 이오그먼 C 오그먼트에다가 여기 C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C에 해당하는 음이 메이저 세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웃음> 그 다음에 4도 화성, 4도 화성은, 음, 그냥 도미넌트 세븐이 되버리죠 D7이 되버립니다그 다음에, 어, 5, 5는, 음, E7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역시, 아, 지난 시간에 병은 화성 단음계, 하모닉 마이너랑 같은 코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코드만 보면 이게 멜로딩 마이너인지 하모닉 마이너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코드들을 보, 봐야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코드라든지 어, 뭐세 번째 코드라든지 어, 이렇게 또이 뒤쪽에 특히 6나 7 코드를 보고 어, 이게 하모닉 마이너인지 음, 멜로딕 마이너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다섯 번째 5도 화성은 두 스케일의 공통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C 키던 A 마이너 키던 E나 E7은 다른 코드들에 비해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 가장 잘 어울리는 네,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음, 여섯 번째 코드. 여섯 번째 코드는 이제 하프 디미니시가 나와 버려요 여기 파샵 라 도였는데 미가 더 추가되면서 어, 계산을 해 보면 은 이렇게 F샵 마이너 세븐 플랫 5이 이렇게 어렵게 쓸수 있고 하프 디미니시 세븐 이렇게 줄여서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도 화성도 같은 여기 같이 디미니시였기 었 때문에 여기서도 성질이 그대로 가요 그래서 여기도 하프 디미니스 세븐이 됩니다. G# 디미니스, G# 마어 마이, 마이너 세븐 플랫 5고 하프 디미니스 세븐 이렇게 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주를 해서 들려드리면 A 마이너였는데 이렇게 음, 이런 음이 들어가죠. A 마이너 메이저 세븐. 그 다음에 Bm7, 그 다음에 Cmaj++5, pips 또는 또는 s h a r 5 또는 Cmaj7, 오그먼트 예, 여러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또 미, 솔, s C 이거예요 그 다음에 D7, 그 다음에 E7 그 다음에 F 샵, 하프 디미니 7 또는 마이너 7 플랫 5그 다음에 G 샵, 하프 디미니 7 또는 마이너 7 플랫 5 다시 Am, 메이저 7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음, 아니 이런 코드들이 과연 뭐 배울 필요가 있냐 아니면 이게 자주 쓰이냐 예. 다른 일반적인 트라이어드나 일반적인 세븐스보다야 자주 안 쓰이겠죠. 하지만 안 쓰이... 안 쓰게 된 이유가 몰라서 안 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저, 저는 저 개인적으로 어, 이런 코드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어, 하모닉 마이너나 멜로딕 마이너 그리고 나중에 배울 그런 다양한 대리 코드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면은 코드가 어떤 코드를 해도 좀안 어울리는 멜로디가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는 이런 코드, 코드들에서 골라서 붙여보면 아주 색다른 느낌을 주면서도 또딱 맞는 코드를 찾으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